안녕하세요 춘식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그램 14인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약선물이자 동생이 요즘 음악작업을 하고싶대서 윈도우컴퓨터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고사양 컴퓨터는 아니지만 은 솔직히 제가 조금 일찍그램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스크탑이나 윈도우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맥 하나로는 조금 불편함이 좀 많아요 어, 제가 동창 네, 치못고 빨리 한번 뜯어보고 싶으니까 열어볼까요? 머리를 이렇게 써봤네요 신기하게 되어있네 어? 뭐야 이거 가방도 주네요 이야 역시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네 대망의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생각보다 작네요 14인치라 그런지 일단 그 옆에는 충전기 어댑터인 것 같아요 어린이가 칠식할 위험이 있으니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밖에다 던져도 되긴 하지만 다롱이가 물기 때문에 쉬나 싶어서 아 LG그램입니다 USB 포트랑 SD카드 단자가 있네요 그리고 이어폰 잭도 그다음 HDMI도 있고 여기는 전원 포트 USB 하나 더 있고 C타입 포트가 더 있습니다 한 손으로 들 만큼 정말 가벼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인치라서 14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벗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시스템이 건축 경우 어댑터 배터리가 없으면 어댑터를 켜라 대충 이 말인 것 같은데 이야 백라이트 LG 로고가 바로 뜨고요 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해당 제품은 인텔 코어 i5입니다. 8세대고요. 그 다음 뭐 배터리 수명 적혀있고 HDMI가 뭐 된다는 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램은 8기가로 언제나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DDR4 제품이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SSD, 2 5 6기가 키보드는 백라이트 키보드가 가능하고 확장 슬롯이 있기 때문에 맥북과는 다르게 용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맥북에 너무 익숙해져서 해져서 솔직히 요런 터치패드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고 빡빡하다 해야 되나? 키보드의 경우는 뭐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쫀득쫀득한 느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하고 전원 버튼에 지문 센서가 이렇게 되게 빠르고요 아, 하기사 뭐 요즘 다 그렇죠 현재 배터리 상황은 13%밖에 없네요 왜 이러지? 왜 이거밖에 없지? 뭐. 일단 LG 그램만의 특성이라면 일단 가벼움이죠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CPU 내장 그래픽 되어 있고요. 외장 그래픽은 따로 없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256GB인데 33GB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221GB밖에 없다 하지만 디스크를 새로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라는 점에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있고 뭐 비행기 모드도 있네요 이게 맥북 15인치고 이게 그램 14인치입니다 뭐 인치 차이는 1인치 정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은 확실히 무게 면에서는 와 엄청 무거워요 이건. 반면에 그램은 정말 가볍습니다 와 그냥 이거 이렇게 사운드는 들어봤는데 확실히 LG그램 쪽이 묵묵한 사운드라서 맥북이 훨씬 좋긴 해요 그리고 뭐 화질면에서는 아직까진잘 모르겠어요 이제 맥북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연동돼서 메세지가 가능하고 LG그램 같은 경우는 LG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바디 같은 경우는 역시 맥북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있어요 한 달가량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음악작업 문서작업 등 간단한 작업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질리지 않고 매우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질 또한 역시 뒤처지지 않고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라이트는 맥북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될 만큼 마음에 들고요. 허나 백라이트 때문인지 해상도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발열이 꽤 심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무게나 디자인 등 정말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여 간단한 문서작업용으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에게 가격만 아니면 추천드릴만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는 많이 아쉽고 동생이 음악작업으로 인해 스피커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스피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지 하는 사운드를 보여줘서 해당 스피커를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나 마인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등 간단한 온라인 혹은 비디오 게임도 무리 없이 잘 작동되어 가끔 심심할 때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동생이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저사형 모드로 하였지만 렉 없이 정말로 쾌적하게 게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을 확인하고 있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과 채널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